좋아해 끝나지 않는 계절의 기억에 머물러줘 아무렇지 않다는 말 전부 거짓말이었어 한 절만 예쁘게 피고 사라져버릴 거꽃잎처럼 아주 좋은 꿈을 꾸게 될 것만 같아 그 꿈에서 다시 만나요 l 라바이 y 라바이 l 라바이 그대의 핑크 어딘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대의 시가 아름다운 곳 I'm in a love movie 우리의 highlights는 뭘까 Just you and me 너와 있다면 내일이 내게 Ending c r e d i t s Love